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멋진 분을 소개할까 해요. 뒷모습만 보셨을 땐잘 가늠이 안 되시죠? 오로지 머리카락 기부를 하기 위해서 길러오신 고객님. 변신 과정 함께 보실까요? 머리카락 기부 조건이 있을까요? 모발의 길이는 25cm 이상이면 됩니다. 파마 염색한 머리도 가능해요. 기부 목적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어머나 운동본부에서 가발을 제작하는 거라 너무 손상된 모발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모량이 많아 두 갈래로 묶어줄 겁니다. 저희 미용실을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또 마침 기부를 대신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우연도 없죠. 아무래도 이끌려서 들어오시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한 개씩 자릅니다. 나머지 마저 잘라냅니다. 고객님 우시는 거 아니죠? 머리카락 그대로 앞에 경대에 놔드렸어요. 정말 오로지 기부를 위해 3년 동안 기르신 모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정말 멋있는 분이셨어요. 자르고 난뒤 어떤 헤어스타일을 원하는지 여쭤봤어요. 완전히 짧게 하는 건 아깝다고 하셔서 울프컷으로 요청해 주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변신할지 함께 보실까요? 커트하는 장면만 나오는 거라 제가 빨리 감기만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떠세요? 이전 머리가 기억이 나시나요?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그럼 안녕!